학회를 대표해 귀사의 발전에 협력하겠습니다. 모쪼록 이 시간이 서로에게 이채로운 경험이 되길 바라죠. 학회장이란 지위는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해요. 저 역시 잘못된 집착을 품게 된다면 그때는 제 처우를 당신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. 학회, 이성을 적도로 어둠을 밝혀라! 나의 힘은 오로지 냉철한 이성뿐 호수의 구름에 이끌렸나요 전원 제명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부서져라 조금은 진지해져 볼까요? 겨울을 날 준비는 끝났나요? 좋습니다 흥미가 동하는 분도 학습 능력이 없군요 좀더 분발해보세요 자. 공간 동결 사라져라! 헉. 무궁한 겨울에 삼켜지세요 자신의 무지함을 되돌아보시게 이 세계는 차갑게 부서질지어다 종말은 지금 이 손안에 있습니다. 정지하세상이 무궁한 겨울에, 삼켜지세. 요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문에 정진하는 삶은 제 꿈이기도 했죠.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건 조금 애석하지만요. 그래도 당신에 대해 깊이 탐구할 기회를 얻은 것만큼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